죽였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게 아직도 아니다. 저나 이게 감히... 이치지 못해. 이게... 차가... 차가... 차가... 차가... 차가... 차가... 차가... 차 이 술을 좀 따끈하게 데필 걸 그랬나? 이게 어? 술이 그렇게 차갑던 스타일? 어머, 보시는 게 아니고 식겁다.